안녕하세요. 김도환입니다. 네, 연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? 아, 이제 아, 크리스마스 때 민우가 공연을 앞두고 있고 또 연말에 혜성이가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. 다들 굉장히 맹 연습 중인데요. 아, 저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을 겁니다. 네. 스키장에 가고 오. 싶었지만 그쪽 관계자분이 크리스마스 때 혼자 올 거면 안 오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도 너무 많고 네. 할게 없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연말엔 꼭 스키장에서 1 8 0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여러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더 즐겁게 보내기 서해서또콘서도도또혜성서콘서도도꼭와서도한게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.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도한서도한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